지금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면 이 참나 자리가 성령 자리죠 그런데 저희 학당이나 지금 뭐 이렇게 학당에서 어떻게 하죠? 오면 바로 참나 접속하게 도와드리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랑 접속하는 걸 바로 도와드리죠 참나랑 접속하면 뭐 저만,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불교도 그렇고 어때요? 참나랑 바로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? 자를 못해서 그렇지 원래 선불교에도 바로 접속하는 거 도와주는 법들이잖아요 바로 참나랑 접속하면 참나가 성령이라고 그랬죠.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본질이라는 걸, 나의 삶의 근본이라는 걸 체험하면서 시작하죠, 공부를. 이게 진짜인데 지금 기독교는 뭐가 문제냐면 성령을 참나로 바꾸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학당에서 참나를 빨리 만나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접속하는 법을 몰라 괜찮아로 도와드리는데 지금 기독교 신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참나는 날 사랑하셔, 참나는 나랑 함께하셔 라고 참나를 만나지 못한 채로 계속 에고가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. 여기서 믿냐 못 믿냐 서로 싸웁니다. 그냥 체험의 문제인데 바로 성령 체험을 하면 되는데 체험을 못한 채로 계속 참나가 날 사랑하셔. 참나는 나랑 함께하셔. 참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셔. 계속 에고가읊졸이면요에고는 확신이 없는 자리입니다. 늘 의심하는 자리. 에이 믿음은 정말 나약한 사상 누각의 믿음이에요. 한 방에 날아가요. 흔들리면 근데, 참날을 바로 체험해놓으면, 성령을 바로 만나놓으면, 성령이 나랑 함께 하셔, 어째,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? 이런 말안 해요. 틈날 때마다 성령하고 계속 만나는 거지. 성령과의 만남, 소통을 계속 해가는 게 이제 핵심이지, 공부가. 뭐, 믿으셔, 말, 말. 어디, 나랑, 나를 떠나셨어, 뭐, 나랑 함께 하셔, 있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. 에고의 앵무새화다. 예, 좋습니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지금 기독교가 안 되는 이유. 성령과 절대 안 만나면서 멀리서 성령을 믿는다고만 자꾸 외국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다가 또 한번 일념이 이루어지면 일심으로 몰입하다 보면 통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지 알겠죠. 방언체험을 또 체험이라고 착각해봤자 어차피 성령이 나랑 함께한다는 믿음에서는 확신이 안 듭니다. 방언체험 정도로는. 성령 체험 없이는 꽝이에요.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가서 이 말씀만 해요. 성령 받아라 하고 다니라고. 성령 세례해주고 다니라고. 너희도 성령 받으라고. 그렇게 중요한 게 성령 받아라며. 근데 받지 않고, 참나는 우리랑 함께 하셔. 참나는 날 사랑하셔.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. 애고가 뭘 안다고. 그 말을. 힘있게 하겠어요 힘있게 말이 안 나오지 당연히 저도, 아, 저도 참나를 못 만난 상태에서 제가 계속 참나는 나랑 함께 하셔 참나는 어, 날 사랑하셔 날 버리시지 않을 거야 내가 힘든 와중에도 참나는 나를 응원하고 계셔 혼자 짓거려 봤자 의심이 더 나죠 그런 믿음은 안 된다